아, 이렇게? 이거는 따로 음성 그때 옛날 거 쓸지 정리를 어, 할게요. 어, 자연스럽게 된다고. 네. 잘 네. 잘 조금 하... 허... 아. 아. 아자 아, 아, 뭐였죠? 이거 나의 바로예요? 똬. 아 로봇 청소기 이렇 다시 <놀라> 할게요. 로봇 청소기 가동. <김놀라> 아 웃지마. 아 웃지마. 로봇 청소기 가동. 됩니다. <김놀라> 로 <놀라> 청소기는 왜안 갔다 버렸어. 빨리 제압력으로 갔다 버려. 앨저가 음... 아, 엘리스가 <먼두 mesma> VCR을 보고 엄청 재밌있어으면 좋겠다. 얼른 팬코을 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. 앨리스 가자. 영상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. 다들 이렇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이거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뭔가 이렇게 말해라고 할때 꽃소리가 되게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. 야, 뭐해? 빨리 가자.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걸 최대한 좀 넣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네요. 아, 맞다. 야, 야 우리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돼. 나 목걸이 연습할 동안 안무 연습하고 있어. 저는 가자고 하고 하라고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네요. 컨셉이었나해주이너데어서고소 음. <웃음> 어? 어? <웃음> 뭐야 너 넘어질 뻔했어 하면 누잡아어 넘어질 뻔했어 얘랑 나 수라아뭐야너 너무 질 뻔했어? 그렇게 뭐라고, 뭐어들어라고 뭐라고, 뭐라고, 뭐라고, 뭐라고, 뭐 뭐라고, 뭐 뭐라고, 뭐라뭐라어 뭐라고, 뭐라어 뭐라고, 뭐라고, 뭐라고, 뭐고 뭐라고, 뭐라고, 뭐 제 건데요. 어 이거 이게 이게 뭐지? <웃음> 이런 걸 소대 말로 빙 뜯겼다고 하죠. 파트 2 있어요. 이이이이이이이 거기가가하지 어, 어, 않았어. 어. 아이즈아이즈 어. 할때도정종 입었는데, 그때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지금 다시 아이즈아이즈 보면, 왜 저런 걸 입었을까? 근데 그때는 저희가 그런 걸또 좋아했었어요. 멋있는 거. 멋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, 그때 진짜 바뀌어요. 이제는 재밌고 신나는 걸좀 많이 하고 싶은 느낌. 네, 소매하고. 액션! 네, 퍼볼 네. 요 아니, 뒤에서. 시끄네요 <목소리가> 제가 이제 얼그을 춤을 안 추다 보니까 어색한데, 이슬람에게 그 느낌을 가져오려고 열심히 해봤습니다. 나죠 어떻게 그랬을까 그때 당시 정말 멋모르고 그 자신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팩이 좋았죠 하지만 세상을 알고 나서부터 바뀌었을까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랜만에 또 미친남 재연을 하니까 옛날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나더라고요. 어떻게 편집이 돼 나갈지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팬톤에서 만나요. 안녕!